<웃음> 나라가 안 하니, 나라도 한다. 수면 건강 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. 들어보자, 들어보자, 코골이 소리 들어보자. 사람들은 자기 코골이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모르지만, 흡연보다 훨씬 더 해로운 코골이와 무흡증 이 위험성을 알리고자 기획했습니다. 들어보자, 들어보자, 코골이 소리 들어보자. 나의 코골이 소리를 들어보자. 그래서 코골이 소리를 들어보고. 아이코골이가 과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. 근데 숨 쉬는 소, 소리가 그렇게 희한한 소리가 난다는 거는 그 호흡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. 이코골이 소리를 듣고 문제를 알고.